와 대단한 스킬이다 저도 늘지만 핑카도 어, 스킬이 엄청 듭니다 킹카님과 오늘 맛있는 저의 진짜 제대로 된 식단 연어 덮밥입니다 좀 졸리시죠 약간? 굉장히 근엄하신데 뭐할 말씀이라도 초점이 나간 걸로 봐서잘려가는것 <웃음> 같은데? 잠깐 <웃음> 어! 아이고 싫어! 아이고 싫어! 아까 나당이 예상되죠 벌써? 어 이거 봐봐 이거 알았어. 자 이거 먼저 먹어. 응. 이게 바로 별로... 어 졸려 안 되겠다 이거 재우고 먹어야겠다. 맛있지 근데 생각보다. Yes. 소크로 이렇게 후리하게 뿌렸습니다. 아이고 뜨겁지. 다시 주어서 이 고급 스킬이에요. 주워 가지고 다시 새거인 것처럼 먹이는 거 아주 고급 스킬입니다. 그죠? 아우 <목소리> 싫어 싫어. 진짜 잘 먹던 닭고기인데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이걸 안 먹을 수가 있지? 이거 먹어봐봐. 되게 재미난 게 손으로 좀면 먹어요. 숟가락에 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질렸다. 닭볶음? 이랑 제주도에 갔다 는데 아주 아주 수월하게 식당밥 같이 먹으면서 따로 막 이유식을 안 싸가도 돼서 너무너무 진짜 행복했다 그럼. 허, 진짜 이렇게 다, 컸, 다 컸습니다. 진짜 음~~ 우와~~ 됐다. 자, 보셨죠? 순발력? 아주 순발력 있어야 됩니다. 아주 맛있게 약간 요즘에 너무 매콤한 게 정말 끌리게 됐어요. 이렇게 언어를 지금 사다가 샐러드 집에 있는 거에다가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연어 덮밥을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아, 옛날에 그... 카이스트 에에참치치마루 k 데서 진짜 냉동 참치 회덮밥 정말 맛있게 많이 먹었었데 그립습니다 그때 u 맛이. 그렇죠? e o k you a r e s o m e a n you a r e s o m e a n 알았어. a e 어이 <웃음> 졸려. 3 0 분밖에 안 잤어요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먹다가 잘 상이에요 지금. 우아니 무슨 상인가? 대통령이 될 상인가? <웃음> 대통령은 커녕 어, 가다가 잘 상입니다 지금. 너무 졸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피지로 역량을 하게했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까지 한 입도 안 먹었죠? 응? 붙여주고 손에다 손등에다 붙여줘요. 그래서 이제 먹는 것이 새로 재밌다라는 걸 음. 한번 더 보여주면서. 음. 우와 대단한 스킬이다. 저도 늘지만 어 킹카도 스킬이 엄청 늡니다 그냥 <웃음> 지금 봤어요 밥을 날리고 치즈 위에 있던 것만 제 남겨가지고 먹는 이 스킬. 어 감자 먹고 싶었구나. 어 아니네. 맛이 쭈, 오배 쭈. 킹받주 치즈업주 킹받주 미안하쥬 어쩔티비 저쩔티비 킹받주 <웃음> <웃음> 제대로 그냥 어퍼컷을 날렸네. 엄마. <웃음> <웃음> 아 넣어달라고 입에 알았어 넣어달라는 거였어. 의존을 받아야 돼, 응, 알았어 어쩔 e l l t 어쩔 티비 t 어쩔 티비 t i 티비 y Timmy, Timmy, t i m 쭉, y Timmy, t i 이 m y Timmy, 내가 어, 이날의 난이도를 좀보시려면 고추장을 몇번더 추가하는지를 좀 보시면 된다. 여기다 고추장을 얼마나 넣어서 먹는지 그것이 바로 힘든가 하는 그런 포인트라는 거죠. 어, 어, 잘 먹는다. 자, 음, 맛있어. 음, 진짜 초고추장은 너무 행복해. 누군가 때문에 손으로 받아 먹는데 되게 졸린가봐요 진짜. 졸리는 진짜 힘들어. 응. 와, 맞아. 여기 피자. 응. 응. 응. 응. 응. 먹어, 먹어. 음. 잘했다. 음. 어, 치즈도 줄게. 지금 잠들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 프랑스 유가 그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장바구니에 넣고 아이 주문 안 했네. 거기 보면 약간 애기가 혼자 지금 집어서 먹는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읽어 보려고 합니다.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만. 음, 그래. 치즈 없다는 거를 진짜 기가 막히게 음, 음. 치즈 있어요? 여기 이렇게 치즈 음. 음. 치즈 그렇지 치즈 먹었어요 음. 같은 닭고기인데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제가 준 닭고기는 뱉고 자기가 집은 닭고기는 먹고 이게 같은 이친 것 같아요 주체적으로 선택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오늘 오늘의 상은 아주 개판입니다. 개판 엄마 말을 그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 아, 이렇게 어, 좋은 면만 쓸게요. 좋은 면만 조금 더 줄까? 치즈? 네, 더 줘? 어, 저희도 약간 치즈 먹는 양으로는 프랑스에 뒤지지 않아요. 그래도 많이 먹었어요. 음 졸려, 졸리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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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아 타임 때 배웠죠? 이렇게 고기 흔들면 직방인데. 이. <몬미> <몬> 아이고 치즈. <몬> 응? 치즈? 그렇지. 음. 응용까지 합니다 이제 우정이 깊어질수록 이제 서로를 닮아가는 거가 음. 어쩔 수 피할 수 없죠. 치즈. 음. 음. 이거 <웃음> 이거는 부싯돌 테크닉이거든. 그렇지. <웃음> 이거는 <웃음> 이거는 부싯돌 테크닉이라고 하는 거야. 부싯돌 테크닉. 이게 부싯돌 비비듯이 비비면 우리의 우정에도 불이 거야. <웃음> 이렇게 빼붙은걸로 음, 닭고기를 수청, 충전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렇지 이위 헤헤 맘마